안녕하세요. 에모린입니다. 네,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. 올해도 검은사막 모바일과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이번 설에도 소중한 분들과 함께 즐거운 추억 많이많이 많이 만드실 수 있길 바랄게요. 네, 사랑하는 가족들과 웃음 많이 나누시고 따뜻한 행복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. 네, 올해도 저희 에모린과 함께 검은사막 모바일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고요. 올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!